오!! 오오 응. 응. 응. 응. 아우-! 돌부노 시즌이다 스스. 응. 네. <웃음> <응. 웃음> 수수-! 응. 너무 넘치게 뜯 마. 봐뜯어이려한 마리 이야 몸을터았잖아야 한번 만세 한번 해한마 없죠? 아이 없지? 어야큰애큰애 우와 아, 크네 어, 크네 크네 어.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워요 뭐, <웃음> 키, 뭐 키워 <웃음> 야큰거 이야, 이야 크네 어야 <웃음> <웃음> 우우, 저쪽에서 이렇게, 이렇게 막 튀어나와. 우와. 어떡 아, 뜨거 어떡해. 아, 야와 아, <목소리도> 진짜 크다. 어떻게 이거. 누가 잡은 거? 제가 잡은 거요. 아, 쟤 대박이 대박. 오. 야, 이리 커서 아빠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거? 아빠. 아, 어? 제가 밥 뜨거운데 아빠는 응. 아빠는 안 뜨겁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왜 뜨겁다? 이거 많이 뜨거우니까 지금 뜨거운 물 끓였잖아. 저한테도 이렇게, 밥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게 안 뜨겁다고요? 아빠. 네, 그건 다 씻었으니까 그렇지. 하늘. 엄청 <목소리> 작아요. 나조오 다리봐. 이 탱탱함을 아우 어떻 하냐. 친히 이렇게 나온다. 저장 아, 진짜 뭐냐. 오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진짜 이정와세 명은 먹겠다. 진짜 그잡았다도도 아빠 <웃음> 드실 수 있어요? 먹어야지 화가 잡았는데, 힘들게 잡았는데 아빠가 또 맛있게 또 먹어야지 어우 벌써 침이 나와 아빠 이빨에 벌써 어디 숨어있냐? 잘린서 그렇지 아빠 이렇게 해 하고 있잖아 그래. 아빠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해요 응응 눈이 치네 물고기 한 마리 뛰었어요 그러니까 물큰놈뛰었다 음 지금 축복하고? 또 뜨다 또 뜨. 엄마 엄마는 거. 아 이거 맞 거였어? 소리 큰거 났잖아. 어 철봉에서 천봉 냈어. 음. 엄마 따라. 아침 나옵니다. 침이 나와요.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워요. 뭐키워뭐키워야큰거야 큰. 거, 야, 큰 and the k i t c h e Don't you wanna know me? Be a friend of mine. I'll share some wisdom with you. Don't you ever get lonely? 이 애기 먹어야 되네. 고기? 이 고기를 먹어야이네오 응. 응. 고기 고기 고먹고 고기 고기 이거 고기 고수 있을까요 아빠?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 아빠 기고 응? 이거 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이기 선수 아니야 기고이 고기 고기 고기 고거 고기 거기 고기 고기 여기 고기 아 근데 왜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들어왔지? 그죠? 다른 물고기가 계속 먹었겠지? 얘도 구멍이 있어야지 부모가 딱안올거 아, 진짜 못했던 건 아니야 그래서 기압을 잃거나 오방사수분 있어 이사 나보다 못해돼 엄청 무서워. And then life's e n h e r e n t is what I've chosen I find myself in a big city prison Arisen from the vision of mankind Designed to keep me discreetly Neat me in the corner y o u find me with the flora and the f a u n a And the hardship Back yard is where my heart is Still I find it hard to depart this big city life Big city life, my traffic and f i n e t Pressure lies up on my toe At my t r i b big city life In hear my heart, I have no base And r i g h t n o w b a b e l o n that one case Big city life, traffic and f i g e t p r e s s u r l